이어서 우리 식도 질환과 영양 관리.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어, 생리학 여러분들 공부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식사 요법 이쪽에서 강좌 다뤄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윤곽만 보자. 자, 식도에 만약에 염증이 있는데 이게 주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발병됩니다. 왜? 식도로 위 pH 12 정도 되는 염산 산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류에 의해 가지고 식도의 염증이 생깁니다. 자, 이때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역류되어 생긴다. 왜? 하부 식도괄약근의 수축 그러니까 이렇게 쪼여져야 되는 그 힘이 약했다. 그러니까 위 내용물이 위산이 올라온다. 그래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이다. 증상은 속쓰림, 뭐 신트림, 연하통, 연하곤란 자 이런 것들이 증상을 보이는데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냐? 뭐 당연히. 위 내용물 역류 방지를 해 줘야지. 이거 역류 방지 안 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래서 위팽창 억제를 위해서 과식을 금지해라. 그다음에 천천히 식사하도록 해라. 취침 두세 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아라. 고지방 음식 자극성 음식과 산도가 높은 음식, 그 다음 카페인, 자 이런 것들은 음식을 제한시켜라. 그래서 제한식품은 이렇게 지방식품, 미스프린터네 삭품명, 음. 지방식품, 초콜릿, 커피, 바카류호비 알코올, 이런 것들 좋지 않다. 그 다음 연하곤란, 삼키는데 문제가 있다. 자, 원인이 뭐냐? 주로 이제 노인들 노화, 그다음에 외과적으로 어떤 수술이 있었다든지, 뭐 후두암이나 뇌종양, 그다음 뇌졸중으로 인해서 음식물 삼키는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당연히 음식물 삼키지 못하고 만약에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 상당히 문제 일으키잖아 발작적인 기침, 기도 폐색, 질식 폐렴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하곤란에 특히 걸쭉한 유동식 너무 묽으면 안 돼요 농축유동식을 주고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우는 물건 액체 음식의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농후제 다시 말해서 점도 증진제를 사용해서 걸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라. 당연히 건조하거나 딱딱한 음식, 끈적끈적한 음식은 제한을 시켜야 된다. 연하곤란 특표 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영유, 식도, 이쪽에 연하 곤란. 지금 보니까, 뭐, 암 종류에도 이거, 식도, 뭐, 후두, 뭐, 이쪽에 암이 생각보다 많이 발병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돼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음식. 뜨거운 음식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 그러죠. 실제로는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도가 음. 높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음식 좋아해요. 조금 그래도 어? 냉각된 식은 음식을 좋아해요. 뜨겁고 맵고 짜고 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좋아하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요. 경상도 음식이 뭐 뜨겁고 맵고 짭고 뭐 달고 짠것 이외에 있나 이러지 그지?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나라 음식에 대한 책자가 기록이 남아 있는 거에 보시면요, 음식 굉장히 섬섬해요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음식을 만들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음식 고소, 산가요록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 디미방카고 이런 쪽에 들어있는 거 내용 을 한번 꼭좀 보시고, 진짜 뭐 달고 작고 맵고 뭐, 어? 뭐 뜨겁고 이것뿐인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위질환 영양 관리, 급성 위험. 자, 원인은 알칼리 강한 산, 알코올 약물, 부패한 음식, 세균성 식중독, 과음, 과식으로 갑자기 발병하는 위점막의 염증 질환, 이게 급성 위염이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발병하니까 급성이고 위점막의 염증 증상은 당연히 이거 뭐 위가 팽만감 주고 오심, 구토, 식욕부진, 상복부 통증, 피로, 설사. 중증인 경우 구토물에 혈액이나 담즙이 섞여져 나온다. 이 정도 되면 엄청나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를 제공해야 되냐. 첫째, 1, 2간 무조건 금식해라. 뭐 음식 넣,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결코 가장 뭐 좋은 방법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1, 2간. 1, 2일간, 위장간 자극을 없애기,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식해라. 금식하고 나서 위를 안정시키고 점막 보호되는 상태 되기 위해서 금식 후에 바로 음식, 딱딱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금식 후에는 맑은 유동식, 그 다음 일반 유동식, 무자극, 연식으로 식사를 제공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자극이 많은 음식은 주면 안 된다. 양질, 단백질과 바이타민C를 보충해라. 좋은 음식이죠. 근데 아프지 말아야 되지. 아프지 말아지 자, 급성 위험이 아니고, 이제 만성 위험입니다. 만성 위험, 계속적으로 염증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 많겠죠. 자 여기에 가장 나오는 문제가 되는 헤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장기간 감염, 헤리코박터 파이로리 위 속에 위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만성 위험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액 속의 pH로 약 1, 2 정도 산성에서 이 헤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살고 있다. 어떻게 살까? 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어막이. 그 방어막이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알카리성 암보니아를 만들어 가지고 중화시켜 가지고 자기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암을 일으키는 역할에 상당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거의 주장이 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헬크박터 파이로리균이 있다 하면 은 요즘 그 위내시경 하면서 바로 이에 샘플 채취해서 헬크박터 파이로리균 있다 없다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균축에 되겠지. 자, 만성 위험 원인은 급성 위험이 계속 지속되었다든지, 장기적인 약물 복용, 알콜 중독, 노화, 헬크박터 바이로리 장기간 감염, 위산 과다 및 위산 감소, 뭐, 내적 인자 분비 감소. 자, 이런 것들이 만성 위험에 원인이 된다. 그럼 정상은 마찬가지 급성 위험과 같은 정상 외에도 이제 설태, 구취, 변비, 권태감, 빈혈,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자 식사요법으로는 당연히 자극을 줄여줘야 되니까 자 만약에 위, 무산성, 산성이 나오지 않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산성화해서 위가 정상 작동이 되지 못한다 얘기잖아 자, 저산성 위축성 위험으로 노인에게 흔히 발생된다 위산 분비가 감소한 결과 당연히 앞쪽에 살균작용 뭐 등등 이런게 잘 안되니까 설사유발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 산성의 충분하지 못하니까, 펩신호겐이 펩신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활성화 못된다. 그럼 단백질 소화 안 되지. 장애 일어납니다. 그 다음, 산화형 철이 환원형 철로, 자, 환원형의 이가 철로 전환되지 못해 빈혈이 발생된다. 빈혈이 발생된다. 그 다음, 내적인 자 부족으로 바이타민 B12 흡수 저해된다. 그래서 악성 빈혈 악성 빈혈 발생이 된다 자, 그 다음 너무 산이 또 과한 경우에 과산성 위험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위의 분비 증가로 위점막이 자극돼 통증이 있다 식사나 당연히 자극성 식품 고식이 섬유 는 제한시켜주라 그 다음 소화성 괴양 정상은 상복부 통증, 위에서 한 식후 한두 시간, 뭐1 2시장 공복 시, 토열, 천공, 빈혈 일어나는 증상도 보인다. 자, 식사요법으로는 당연히 위염식사요법에 준해서 자극을, 무자극 식사 제공해라. 자, 출혈성 괴양치료를 위해서 단백질, 철 바이타민C 섭취해라 자, 일, 우유는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위산 본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더 제공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컵 정도만 제공해라. 그 다음 덤핑증후군. 자, 이거 문제에 종종 자주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은자 위암이나 위계양 등으로 위절제수술을 받아버렸습니다. 위가 없습니다. 그럼 위가 사실은 하는 역할, 자 위가 저장기능을 일단 가져야 돼요. 위 속에서 저장하면서 서서히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저장 기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사했는 것이 위가 없으니까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많은 음식물을 한꺼번에 확 내려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상당히 무리가 따르죠 그걸 덤핑 전후 덤핑. 뭐 물건을 갖다 확이렇게 어? 덤프 트럭 실고 와서 확부어 뭐랄까? 쏟아 버리잖아. 그죠? 자, 이와 같이 덤핑 정우군 자, 이때 초기 정상은 이렇고 후기 정상은 이렇고 식사 요법은 이렇게 하자. 설사 위험이 있으므로 우유 섭취는 제한해라. 어? 자, 위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참, 몸에 큰 부담을 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장을 주, 줍니다. 특히, 위암 환자들 거의 위를 갖다가 절제, 절제 수술할 수밖에 뿐이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위가 없어서 그냥 단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내용을, 자, 정리했다. 다음에 장질환은, 자, 급성, 뭐, 만성, 장염, 변비, 설사, 식사요법 뭐, 염증성 질환, 크론병, 자, 크론병이 뭔지 한번 보시고, 개실증, 개실력, 이게 뭔지, 자, 소화흡수 쪽에 잘, 동영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간담도 최장 자 이쪽을 보도록 할게요.